반갑습니다. CLA 교육 대표 원장 지정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 어, 어머님들을 모시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 이렇게 간담회를 할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학부모 설명회 간담회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온라인으로 라도 얼굴을 뵐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많이 바쁘셔서 참석 못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별도로 오늘 내용을 조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것들에 대한 사실 이제 어 이렇게 어떤가요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 영상으로 보여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생각만 잠깐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원격 수업이랑 이렇게 비대면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어 자영업자들도 이태롭고 직업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어 저는 이런 거를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한 건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좀더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원격수업을 처음에 이제 저희 학원은 구미에서 거의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주변에서 뭐 이렇게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지만 일단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빨리 적응해서 좀 그런 효과는 있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학부모 간담회 같은 것도 그전에는 어머니들 학원에 오셔서 얼굴 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미팅들이나 교육과정들이 아주 많이 비대면 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이래 비대면이 나쁘기만 한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지방에 있고 어, 이제 옛날에는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서울에 갔어야 됐는데 이제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도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좋은 교육을 들을 수 있고 물론 내가 집중력이 있고 내가 필요한 교육이라면 좀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직업들이 어,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사라진 직업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뭐 항공, 뭐 여행 관련 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어, 과거에 우리가 조금 멋있다, 어, 좋은 직업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면 은 기존에 우리가 준비해왔던 것들을 음, 코로나 시대에도 똑같이 코로나 이후에도 준비해 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 여러 조건들 때문에 어,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원래는 없던 변화가 아니에요. 계속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어, AI가 나오고, 뭐, 그러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피부로 와닿고 했었는데, 그때 뭐, 어머님도 걱정되셔가지고, 뭐, 당장 무슨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 해서, 어, 학원에 뭐 상담도 많이 오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막 크게 세상이 바 변화, 갑자기 변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세상에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변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하고 맞물려서는 엄청나게 과소가 된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는 교육이 원격 교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처럼 그죠? 그 다음에 즉시 교육, 우리가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들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체험형 교육, 즉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게 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IT나, 뭐, 코딩이나 SNS. 이제 저희 집 아이들만 해도 과거에 이제, 어,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대를 뭐, 초등 6학년 이상으로 한다든지 조금 이제 많이 제가 자제를 시켰어요. 근데, 아, 세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보니 언제까지 우리 아이만 이 IT 상황이나 이런 어, 인터넷 환경에 너무 처질 순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이들도 음,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하는 교육을 지금 또 받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는 좀아 나는 SNS형이 아니야 아, 나는 아무리 딴거다 해도 뭐 컴퓨터로 뭐 하는 건 못하겠어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어, 학생 때만 배우면 됐다 아니면 뭐 직업을 구하기 위한 어떤 기간 동안에만 필요했다 그게 아니고 뭐 사실 죽을 때까지 평생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또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려면 나도 평생 배우는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평생 교육의 시대가 된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나중에 써먹을 만한가 어, 물론 뭐 당장 입시 대학 입시에서 뭐 영어 고득점 받는 거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고득점 받았는데 채용이 안 되는 아이들로 음, 키워줄 수가 있는 거고, 정교 1등 하는데 원하는 기업엔 입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미래가 원하는 인재가 되지 못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뭔가 더 중요한가 보면은, 우리 옛날에 늘 하던 얘기였어요. 뭐 꿈과 비전, 뭐 창의, 혁신, 뭐 적응, 뭐 오픈마인드 다 좋은 얘기잖아요. 아, 근데 이게 조금 다르게 와닿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어떤 의미냐면은 어 기존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사실 특목고를 준비할 때 자소서를 쓸 때도 많이 써먹었던 거고 이 아이들이 자소서 쓸때 갑자기 뜬금없이 니네 꿈이 뭐야 어 어떤 인재가 되고 싶어 그 꿈을 가지고 어떻게 키워나고 가 싶어 공부는 어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니가 공부를 한건 뭐야 이런 질문들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요. 어또 이제 제가 이제 첨삭 해주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 합격도 많이 시켰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얼마만큼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봤느냐 고민해 봤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꿈과 비전이 조금 더 확실한 어, 이게 꼭 직업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싶어 내가 뭘 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본 아이들을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졌다 어, 창의적인 게 뭐죠 네. 뭐 엉뚱한 생각, 독특한 생각, 뭐 발상, 어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어 독특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창의적인 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 뭐 어, 해왔던 대로만 착실하게, 성실하게, 물론 그게 맞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어 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어, 왜꼭 이래야만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기업에서도 원하고 세상에 살아남기 가장 좋은 인재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내 말만 맞고 남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불통이다. 아, 그러면 안 되죠. 오픈 마인드가 있어야 되죠. 내가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그때마다 저는 요즘 김미경 강사님이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어, 충격과 인사이트를 받았는데요 그 어, 젊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옛날 어떻게 보면은 어 과거의 방식으로 성공하셨던 분이 늘, 늘 도전하시긴 했었지만 완전히 틀을 깨는 사고를 하고 어 그렇게 코로나에 적응하고 어, 국민 우리 이제 나라 사람들에게 계몽하려고 유튜브를 하시는 걸 보니까 아 정말 저렇게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마인드가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도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몰입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분야든 뭐든 그게 뭐 음악이든 미술이든 체육이든 공부든 그걸 파고들 수 있는 집중력 내가 하나를 좋아하면 그걸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능력 뭐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뭐 딴짓한다고 하잖아요. 뭐놀때막 몰입해서 놀잖아요. 뭐 레고를 한다든지.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것도 능력인 거예요. 집중력. 그런 집중력을 계속 어좀 장려를 해주고 어 키워주고 하는 부분도 들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 꿈과 비전이 확실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야. 오픈마인드도 있어. 다 있어. 근데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못한다 하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글로 표현하든 말로 표현하든 하는 연습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다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어 어떤 게 세상이 변해도 잘 살아남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기존의 학원이 어, 관리감독 위주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동기부여와 자유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관리감독 위주였다는 것은 이런 거죠. 아이들에게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야 이만큼 숙제를 해와 이걸 못해오면 남아서 하고 갈줄 알아. 어, 남아서도 이걸 다 네가 공부할 때까지 집에 보내주지 않겠어 라고 벌칙을 주면서 애들을 이제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해봤어요. 저희도 엄청나게, 이제, 관리 잘하는 학원이다 하면, 어, 숙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어떻게 시켜주는지, 이런 어머니 얘기를 하시죠. 그것처럼, 저희도 그런 위주로, 어, 애들 막 끝까지 남아서, 밤 11시까지도 남기고, <웃음> 네, 그렇게 해도 해봤습니다. 어, 근데, 그렇게 한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어, 물론 이제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영어를 막 싫어하게 되고, 난 이제 영어 안 할래. 점 <웃음> 떨어졌어 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이 단어를 얘를 11시 12시까지 앉혀서 외우게 하는 게 중요할까 얘가 스스로 한두 개라도 외우게 하는 게더 나을까를 고민한 을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2년 전부터 단어 시스템을 바꾼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자율적으로 시험을 보고 물론 이제 커트라인이나 이제 최소량은 저희가 정해두고 있, 있지만 사실 그걸 통과 못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음, 단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기들이 할수 있는 분량만큼 하게끔 하고 어, 또더할수 있는 친구들더 하게끔 하고 장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 오히려 더 자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게 되고 애들이 좀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도 행복하게 되는 그런 게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옛날에 관리 감독 체제에서 이제는 동기부여와 자유를 더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학원이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이런 식으로 비전을 보고 있어요. 사실 하부루타와 코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꿈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진짜로 말로만 꿈이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자신의 꿈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될수 있게끔 단계별로 세팅을 해서 로드맵을 짜서 아이들과 함께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만 하면 다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더 필요했냐면은 부모 교육과, 네, 어머님들도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지 아셔야 되고 어떤 게더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데, 어, 뭐가 더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부모님들도 아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실용교육은 뭐냐면 저는 영어랑 수학 이렇게 이제 교과 과목과 연관된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쓰이는 교육이 실용 교육인 거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법 그죠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 남을 설득하는 법 어. 설득하면서 물건이나 우리 서비스나 상품도 팔아야 될 수도 있죠 그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법도 중요하게 되고 자기관리하는 법 나를 어떻게 나를 스스로 세팅을 하고 관리를 할 것이며 엄마가 시켜야만 하는 아이 사람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의 플랜을 짜가지고 움직일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해요. 네, 그런 실용 교육에 대한 것도 소스를 어머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가장 큰 틀인 저희 학원의 하부루타는 어, 일반적인 개념의 하부루타를 약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접목하는 부분들은 이 질문 하부르타는 질문을 통해서 짝 활동을 하는 거니까 질문을 통해서 내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게 하고 그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는 거죠 미리 이 하부르타를 어머니들 한번 체험해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제 꿈스 부모교육 아카데미 에서 하부르타 강사님을 초청해서 했었는데 다음번에 또 초청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 꼭 참여해 보세요 진짜 너무 하부르타는 진짜 말로 할 수가 없고 체험해 봐야 돼요 음. 이렇게 제가 일방적인 강의식으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직접 체험하면 내가 이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되는게 이렇게 쉽구나 이렇게 어려운 것도 이렇게 쉬워질 수 있구나 하는거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하부르타 체험해 보고 나서 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적용해야겠다라 생각하고 수업에 적용을 한 거거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학습 주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죠. 다, 당연히. 내가 미리 질문을 만들고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어, 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어, 뭐지? 투부정사를 왜, 왜, 왜 투부정사라고 불러? 어? 그럼 왜 명사적 용법은 뭐, 어떨 때 쓰는 거야? 궁금해하게 막질문 만들다 보니까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제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신나가지고, 어,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짝과 대화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오히려 발표력도 키우고 표현력도 키우게 되는 거죠. 너무 장점이 많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수업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약간 시끌벅적한 이런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어, 하브루탈 옛날에 EBS에서 나왔던 뭐 이스라엘 야시바, 아시, 야시반가 바야시시 도서관의 모습이랑 좀 유사하지 않나요 어, 근데 약간 떠드는 것처럼 보여도 이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늘 할 수업에 대한 미리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짝하고 질문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의 질문을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그런 과정인데 되게 아이들이 어저 어, 뭐지 저런 그림이 있었나 어, 저런 내용이 있었나 하면서 유심히 보고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는데요. 저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코칭 프로그램 접하고 어막 너무 매력적이라서 이거를 또 자격증까지 따서 어, 코치 협회 정식 코치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접목할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이제 꿈스 코칭 프로그램인데. 어, 저희 학원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질문하고 경청하는 것이 코칭이다 네, 선생님이 질문하고 아이들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서로서로 서로 들어주는 것도 해당되고요 하브루타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어, 어 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나는 이, 이걸 잘 모르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지 스스로 목표 설정을 하고 그럼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그거를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코치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사실 어 그런 행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진짜 나를 찾는 질문도 하기도 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야? 넌 어떨 때 기분이 좋아? 네가 왜 영어학원을 와? 영어는 너에게 어떤 도움이 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도 올라가는 거죠. 자, 나의 강점, 장점 잘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답을 스스로 찾게 하는 겁니다. 어, 코칭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우리 하부르타가 기존에 있는 지식을 어려운 지식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혹은 조금 어, 더한 단계 높은 지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짝과 활동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코칭은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외부에 있는 지식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걸 그치, 끄집어내는 과정인 거죠 내 안에 그 많은 잠재력이 있고 내가 나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걸 도와주는 과정이 코칭이거든요 이두 가지가 접목이 된다면 엄청나게 강력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등부 친구들 내신 대비 끝나고 어 시간이 남아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코칭 활동을 해봤어요. 아이고 한번 볼게요. 네 보니까 진짜 잘 그렸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음. 그리고 평소에 사람들이랑 눈 맞추고 대화하는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도 잘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보니까 되게 기분이 좀 묘하고 음. <웃음> 그러면서도 또, 또 되게 재밌고 좋았어요. 음. 상이들 어, 엄청 잘 받았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렇게 아이들이 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대화를 막 떠들어대는 모습을 제가 얼마 만에 본지 모르겠어요. 아그시는에 떠드는 거 말고 어 뭔가 자기 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잘해 나는 미래에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 당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과정을 해나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부모교육과 실험교육에 대해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학원의 메인은 사실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찾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미래교육이 이런 거다. 뭐 시간 관리를 하는 거를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 독서법이 애들이 좀 알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좋은 강사를 섭외해서 뭐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자 거기에 대해서 실험교육, 실용 아이들이 실용적으로 할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제공해주는 분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해서 부모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들어오시려면은 이제 비번을 걸어 놨으니까 이제 따로 요청을 주시면은 학원으로 요청 주시거나 하시면은 초대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이 보셨던 우리 학원 영어 로드맵이죠 저희가 이제 에이프릴 과정 프라임 과정 그다음에 중등 과정까지 해서 중3의 영어를 끝내는 로드맵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거는 많이 보셨지만 이 안에 제가 말한 그 미래 교육이 포인트가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어, 초록색인 어, 에이프릴 과정은 전부 다 이제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어, 영어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훈련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영어 구조에 대해서 처음에 배우고 그리고 영어로 질문 만들기 훈련을 합니다. 하브로타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어, 기존에 이제 뭐 청담 본사에서 이제 가이드하는 것들은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대답을 답을 기가 막히게 잘 찾아요. <웃음>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는데 거기 이제 저희가 이제 역할을 살짝 바꿔서.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고 선생님 답을 찾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아이들 질문 만드는 훈련을 조금씩 조금씩 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친구들은 이제 프라임 과정을 가서 약간 입시 교육을 좀더 받게 되겠죠. 문법도 배우고 단어도 배우고 뭐 독해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하부루타 기법이 조금 더 들어가요. 이제 물론 프라임 과정은 특성상 100% 영어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한국어 수업을 하는데 문법 수업에도 하부루타로 질문을 미하고 미리 이제 어떤 배울 내용에 대해서 예습을 해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학원 현장에 와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어, 어, 투부정사가 이렇게 왜 투부정사라고 불릴까? 어, 부정사는 무슨 의미일까? 어, 왜 투가 투를, 하필이면왜 투를 썼을까? 어, 왜 명사적 용법? 형사적 어,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막 만드는 훈련을 해요. 처음엔 애들이 질문을 못 만들다가 점차점차 점차 하다 보면은 막 진짜 다양한 질문, 5만 질문, 5만 <웃음> 질문, 때만 질문 다 만듭니다. 그럼 이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전학습이 돼요. 사전학습.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 명사적, 명사적 용법 할때 명사가 뭔지, 형사적 용 용법 할때 형사가 뭔지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본격적인 수업이 들어가면은 어, 알고 모르고 확실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집중력 훨씬 더 올라가죠. 이해력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학기가 시작될 때 새로운 반 친구들 선생님하고 만날 때 저희가 분기별 코칭 대화를 넣었어요.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차츰 차츰 차츰 차츰 교육과정에 녹아낼 낼, 낼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제 코칭 대화를 집어넣어서 아까처럼 그렇게 활동들을 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번 올해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하반기부터. 그리고 이제 노란색 중등 과정에서는 중등부 아이들 솔직히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내기가 쉽지가 않고 일단 말을 잘안 들어요. <웃음> <웃음>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 왜 진도나 나가요 막 이러, 이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도 사실 이런 동기부여나 코칭 대화들이 사실 가장 많이 필요하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저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이렇게 간절히 필요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어, 내신기간 전후로 코칭 대화를 실시하고요. 모든 수업은 중등부도 예외 없이 하부루타 정리하기 식으로 수업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원어민 선생님 수업에는 아좀 우리 아이들이 좀 실용적인 걸 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옛날처럼 단지 그냥 프리 토킹 한다고 영어 실력이 늘지 않잖아요. 중학교생이 돼서. 그래서 수행평가에 맞춰서 중1 레벨 12개, 중2 12개, 중3 12개 해서 총 36개 탑픽을 저희 이제 교과서를 분석해서 원어민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폼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거대로 오늘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발표하고 말하고 쓰고 활용하는 수업 음, 그리고 꿈을 찾아가는 대화까지 갖춰가면서 어, 좀 우리 애들 행복하게 공부하고 어, 이 배운 것들이 실용적으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머님도 함께 좀 동참해 주세요 음,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어, 배우고 깨치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예, 이번 생에서 아이들과 함께 평생교육 또 저희 꿈수 아카데미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님들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네, 다른 분들보다. 그래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어, CLA 프리어 어머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어, 뭐 질문하실 게 있으시다면 어, 댓글로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